바로 이 구멍이 조절할 수 있는 곳인데 드라이버를 넣고 좌우로 돌려서 <목소리> 제가 내관련다 네, 안녕 봉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아찔하고 큰일 날 뻔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무렵쯤엔 어두워지고 갑자기 폭우처럼 비도 쏟아지고 사선도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최행길이라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헤드라이트가 상향으로 되어 있어서 순간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질 않고 차선에서 이탈이 될까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끔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상향등을 켜지 않아도 내 차의 적재 상태에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상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의 헤드라이트에 레벨링하는 방법이 자동인지 아니면 수동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또 수동 레벨링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첫 번째로 내 차의 적재 조건에 따라서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각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평소엔 운전자 혼자 아니면 동승자 정도 탑승에 운행이 되지만 가끔은 탑승자도 많고 또 트렁크에 짐도 많이 실을 수도 있겠지.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평소엔 비춰지는 각도가 아래쪽으로 정상으로 비춰지지만 탑승자나 짐이 많이 실린 경우는 차체가 뒤쪽은 내려가고 앞쪽은 들리면서 헤드라이트도 위쪽을 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자인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맞은편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내 차의 레벨링 기능이 자동인지 수동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 차는 헤드라이트 레벨링이 자동인 차량인데 헤드라이트의 뒤쪽을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이 하향등 수직 에이밍인데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어서 차의 적재 조건에 따라서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다음 여기 이 차량의 경우가 수동 레벨링 차량인데 여기에 숫자가 0부터 3까지 적혀있는 다이얼이 있는데 바로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량 적재 조건에 따라 조절 위치를 알아보면 운전자 1명일 때0 운전자 1명, 동승자 1명 정도일 때0또 운전자 포함 4명 정도 탑승했을 때1 운전자 포함 4명 또 화물을 적재했을 때2 운전자 포함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3 이렇게 조절을 하면 헤드라이트의 조작 악도가 한결같이 유지가 되고 맞은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 간혹 헤드라이트 외에 이 안개등도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는데 안개등의 조사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차종마다 조절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차의 안개등을 살펴보면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지 바로 이 구멍이 헤드라이트의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인데 드라이버를 넣고 좌우로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 상향으로 조절된 헤드라이트 때문에 불편하고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 운전을 할 때는 더욱 그런데요.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차의 헤드라이트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갈랜다. 수고했어, 동티뷰